예. 또 이제 아파트 시작되는 게 48층. 그게 101동 102동인데 101동이 84A 34평. 여기에 예. 102동이 84B인데 36평. 예. 분양가가 또고층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5억 중반이거든요. 근데 인테리어 이제 확장기 하고 이래가지고 한 6, 6억 후반에서 한 7억에 분양했는데 예. 6주할때 되면은 한 15억. 왜냐면 충구에 지금 인어가가 한 160개 정도 들어와가지고 예, 예, 지금 시내 한번 들어가 보면은 그 태왕큐파크그 앞에도 뭐 하나 들어서고 그 다음에 그 시청사거리 있잖아요. 시청사거리 그. 예, 거기도. 그, 그, 그, 그 다음에 메트로 그 팔레트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고 그, 그, 그, 그 옛날 밀리오레. 예, 예, 예. 예, 그쪽 라인 쪽으로 지금 원룸 그게 두개또 들어서고 그다음에 중앙역 여기 있는데 하우스어반이라고그 네. 지금 입주 없대. 네. 그냥 다대가 입주 다 됐는데 거역도 그 또, 또 생겼도록 지금 입주 다됐고 그다음에 영플라자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네, 영플라, 영플라자. 예, 영플라자도 지금 태왕에서 네. 예, 영플라자가 이제장사가안 되니까 거기 중앙역사거리없고도 네. 이제 알아었었는데 잠깐만. 음. 예. 예. 이제, 중고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좋아진다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죠. 7월달 되면은 대부분 그런 영역 안 하거든요. 네. 6월 1일부터 지금 신문 보면은 또 고별전 이래가지고. 네. 8, 9, 0 세일 들어가요. 어. <웃음> 배트구 역하장은 <외카자는> 가면은 나도 <웃음> 조만간 한번가려 그러는데 골프용품 뿐만 아니라 한번 뭐 가지고. 심의 그, 기하면동성매 어디요? 동성매일인 동성록. 동성로대구 네. 저기 대, 대구 백화점. 네. 근데 이제 대구 백화점이 향후에 뭐 차병원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음... 서울의 줄기세포로 유명한 차병원 아시죠 네. 강남에 있는 거. 예. 네. 근데 차병원이 그 바늘 땅에 3층, 4층, 3층 건물 있잖아요. 네. 그 통으로 들어오는데, 그거가 약하거든요. 왜냐하면 대구에 경대병원 벌써 두개 영대병원도 가면 엄청, 뭐, 뭐 공사하고 있지. 그 다음에, 동산병원도 엄청 커졌죠. 그 다음에, 카톨릭병원도 가보면은, 정축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래 대구가, 저 뒤에 분양카드, 저거, 메디시티라 해가지고, 2019년도에 메디엑스포를 대구에서 열었거든요. 서울, 의료도시로 서울 빼고, 전국에서 대구가 두 번째로 제일 좋대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차병원도 내려오면은, 삼성플라저, 자 3층, 4층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래가 대구백화점 전층 있잖아요. 신관하고 본관을 네. 얻어 가지고 대구에서 대구가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면은 이제 메디 엑스포 대구 요번에 공청에 열어 가지고 동성로 바늘당에 메디 시티 이제 특구를 지정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대구백화점 이제 차병원어 오면은 음. 그리그 이제 엑스포 같은 거 열면은 코로나 이후에 중국에, 중국 사람, 뭐, 일본 사람, 뭐, 동남아 사람, 이제 많이 향후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1층은 이제 쇼핑몰, 2층은 식당가, 3층, 4층을 우리가, m d 구성을 병원으로 해놨거든요. 음. 여기 보시면은, 음. 3층, 4층 병원 들라도 이제는 뭐, 괜찮을 겁니다. 그다도에 음. 음. 또, 한복판이것도그 다음에 이, 이 한복판이고 이제, 예. 요 뒤에, v 성령외과 7층짜리 있는 거 아세요? 우리 현장 뒤에. 아, 모르겠습니다. 아. V성령외과. V성령외과, 이 뒤쪽에. 아, 저거 엄청 융당한데, 아니. 7층인데. 아니, 이쪽 라인 쪽으로, 대구백화 점 네. 들어가는 라인 쪽으로, 성령외과 엄청 많아요. 그리고 네. 이쪽 라인 쪽으로 보면은, 삼덕교의 옆에 미르치가 큰거 있고, 삼성한가큰거 네. 있고, 또 빌리보 49층짜리 들어서는 거 알죠? 빌리브도 1층부터 4층까지 산다고, 예. 그 다음에 3덕교에도뭐 엄청 좋아하고, 리 건너편은 삼덕교, 그리 3층, 4층에 이제 병원이 들어오면은 상당히 괜찮을 것같요 그래서 뒷블록은 좀 많이 나갔거든요. 뒤에는 뭐, 뭐, 일라트라든지 뭐, 마사지라든지, 뭐, 작은 평수 있잖아요. 이거 사, 어제 아래 때계약된 425원은, 요거는 바이올린 교습수 한다고, 왜냐면, 335세대가 대0동대0동이 들어서면은 아파트 주민들은 바로 이용할 수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 아파트 335세대 곱하기 2 하면은 뭐한 700명 될거고 곱하기 3 하면은 <웃음> 여기 전에 또 초등학교 한 3개 정도 있으니까 0천명 아, 정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 3천, 4천 전면은 이제 병원 들어올 예정이고, 엔비고그 다음에 지금 1층이 메인이지 않습니까? 실제 그 1층은 1층 그 거래가 좀 됐는가요? 1층에 여기 101, 102가 어, 스타벅스 들어온다고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청약 받았거든요. 청약으로 여기 대학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15, 1 1 6이에기 101, 102는 제가 아는 분이 샀는데 그렇죠. 아, 이 시행사 뭐 아시는 분이요. 네. 여기 제일 비쌉니다. 25억, 2 4억이거든요그 네. 여자분 뭐 이런 거해놓으면 상가는 전매가 이제 불드하니까 그리고 요거 요거 두개 합치면은 전용 한 8천만 원대거든요. 이제 음. 지금 우리 손님 중에서도 좀 보고 가신 분 계시고, 그다음에 107, 108도 좀 보고 갔는데 금액대가 대구 사람들이 18억, 한 20억이라면은 대마이가 약해가지고. 향후에 SK는 근데 우리가 요 옆에 공보관이 있습니다. 지금 어제 아는 때도 30대 서울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물어보고 갔거든요왜냐면은 지금 30 20, 30대가 부동산에 눈돌릴라 타다가 예문제이니까뭐 워낙 대출 맞고 하다 보니까 주식에 투자했다가 지금 작살났잖아요. 그래가 지금 아파트는 뭐 대출이 안 나오니까 돈들을 못 내고 상가는 이것도 허그 보증인데 한도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으로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박송이 상가 8개 가지고 있다고 상가도 차도 좋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사고 하고 싶듯이 상가도 <웃음> 하나 가지고 있어도 다른 데도 또 대출 또 나오거든요 여기도 뭐 두세 개할 수도 있고 요 뒤에 옷이 5년 동안 5% 확정 수익 주는 허실이거든요 여기 이제 아크앤북이 들어오고 여기는보타 보다 품절이 레스토랑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220호가 제가 이제 계약했는 호실인데 30살 부인은 30살이고 남편은 38살 창원의 LG연구원인데 예를 면 30대가 그 다음에 요거는 223호도 제가 계약했는데 요거는 학교 선생님 님거 5년동안 정를한다 5년동안 5% 제가 좀 이따 이 카달로그 하고 드릴게요 근데 네. 음. 요것도 지금 몇개 없어요 네. 우에는다 나갔고 요거 며칠 전에 계약했고 요거, 아, 요거, 가계약 걸려가 있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세개 남아있거든요. 계약이 음, 좀잘 됐네요. 3개. 아, 지금 한 80개 넘게 나갔습니다. 이게 음. 총 요거 1억짜리 있잖아요. 키오스크라 해가지고, 한 평에 한 9,900만원 하는 거 있거든요. 요거 10개는 다 나갔고, 에스칼레다 옆인가 보니까. 요 옆에 2억짜리는 좀몇개 남아있는데, 요걸 합치면은 179개인데, 거진 한 80개 이상 음. 나갔으니까.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건 아까 정면부 있잖아요. 네. 정면부가 이제 금액이 18억, 20억 되니까. 네. 대구 사람들 이 대마이가 없다. 근데 얼마 전에, 어, 죽전 내거리에 감삼 힐 스테이트 아세요? 네. 네. 네, 상가 86개하고, 오피하고 아파트 분양했는데, 거기 아는 직원 통화해보니까, 2층에 20억짜리하고, 1층에 23억. 그것도 비싼 것만 남아있는데, 25가 23억, 계약했대요, 며칠 전에. 그,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 <웃음> 저쪽에 대구사람들이 만촌하고 감삼하고 워낙 좋아지니까 더가 좋은가 싶고 근데 그것도 전용 평당가로 보면 1억이 다 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옛날에 동성녀 있잖아요 대구에서 시내란 말 들어보셨죠 시내가 대구서만 쓰는 말이다 서울에서는 시내카면 못 알아본다 못 왜냐면 시내카면 시내물인줄 아는데 대구는 시내카면 알잖아요 지금 제일 저렴한게 얼마정도입니까 지금 제일 저렴한게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 1억짜리 몇평이죠? 한평 예? 한평 한평 분양을 네. 한단 말입니까? 아니죠 그냥 한평 분양하죠 그땅 한평에 키워서 그 매대 있잖아요 부스 같은 거아 네. 옛날처럼 그런식으로도 분양을 한다 이 백화점에 가면은 계스갈래다 네. 예. 옆에 근데 그거는 10개는 다, 다 나갔어요 그래 우리 상가가 아 1억부터 2 5억까지인데 1억짜리는 다 나갔고 요거 2평짜리 있잖아요 쇼핑짜리 요거는 몇개 남아 있는데 요런 거는 뭐 나중에 악세사리 팔아도 되고 화장품 팔아도 되고 이제 쇼핑몰 식으로 요거 되는데 근데 우리 상가의 장점이 저기 한번 보세요 저 미디어 파사드라 해가지고 중앙 통로에 이게 한 2년 년 동안 한 20억 들여가지고 팬 사인해놔서 팔아도 할수 있겠고 여기가 고 있던데 이쪽으로 잠깐 최고의 약속 증서가 된 인천 트 감성집. 어디가? 저거 어디고뭐 네. 유튜브 있잖아요. 네. 유튜브 내가 자료 하나 보내드릴게요. 유튜브에 이거 분기를 뜨가 있거든요. 저 우리 정보. 잠깐 보시면은. 여기 정보가 이거 후면에 테라스. 네. 정보도 있고 뭐다음에뭐 네. 사거리 잘돼가 있고 미디어 아트라 해가지고 네. 여기 중앙 정, 전면에. 네. 폭포 내리듯이 있잖아요. 그리고 음. 쇼핑할 수 있도록. <웃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키오스코 아, 이게. 네대. 요거는 음, 두, 요거두 네. 평, 아니, 요거는 2억, 2억 넘는 요건는두 평짜리입니다. 2평짜리 어, 중앙 통로고. 네. 아까 1억짜리는 에스칼레다 올라가는 어, 자리입니다. 옆에 음, 백화점 같은 데 보면 네. 그렇게 있는데. 가고 이제는 코로나 지나면은 숙세권이라 해가지고 국제보상로에 사람 이제 엄청 나올 거거든요. 지금 뭐 해운대도 뭐 바닷가 서울도 그렇고 막여름이막 터져나간다 하더라고. 그러면 요 옆에 있는 <웃음> 이제 2024년, 거기도 밑에 다돼 있다 하더라고. 주민도 몇번 와가지고, 요거 얘기하니까, <웃음> 아파트도 째면한 거 있잖아요. 예. 그다음 음. 음. <웃음> 1년에 10억씩, 2년 동안 20억. 그러면은, 점포 하나당 한 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팬사인회 같은 거 있잖아요. 활성화시 사람들. 어차피 대고백화점문 달고, 문 달고 가면은, 동성로가 상권은 큰데, 다 노후가 됐거든요 근데 쇼핑하려고 하면은, 요번에그 서울에 더현대 오픈했는거 아시죠? 키어 서비스를 다맞춰줘 우리가 작년에 뭐 자갈마당 자리 아세요, 5원그 네. 그 제가 분양했었는데 그거도 이거 해줬거든요. 그 점포가 220개인데 그거 다 나갔어요. 요게 최고 강점이라고 보시면돼요 요거 해주는데 잘 없어요. 왜냐면 지금 만천 엘퍼서택 뿐만 아니라 다른데 세왕도 그렇고 다른데는 자기거 얻어가지고 부동산 통해가지고 세모 네? 풍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6 개월 전에 입주해가지고 전매하기도 좋죠. 왜냐하면 원래 전매 시점이 이 입주 한 3개월, 6개월 되면 건물 다 올라가잖아요. 그때 되면 장사할 사람들 원래 장사해야 돈 벌잖아요. 얼마 전에 국물떡 보기도 뭐 매출 2천억 올렸다고 그러는데 예 사실 임대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만전한 수익이지만 장사하는 사람 이런 거 보고. 뭐